세상이 네, 오늘은요, 양력 3월 범띠 운세. 일단, 금전적으로. 금전적으로는요, 어, 조금 손해가 날수 있고 힘든 시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음, 좀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 있어요. 음, 뭐 이성 문제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성한테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어, 돈을 갖다가 융통해줄 수도 있고 음. 자그 다음에 <웃음> 사업 문제라고 한다면은 어디 봅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한데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뭐 이성 아니면 애인한테 아니면 엄마한테 돈을 갖다가 어, 좀 빌려도 그랬는데 음. 웃기는 소리 할 수도 있고 어, 안 빌려줄 수도 있겠다. 어, 그래서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갔다가 돈좀 꺼줘 라고 하는 성격은 못 돼. 그런 성격은 못 돼서 힘들게 했는데 웃기는 소리 이런 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 음, 자존심에 있는 대로 스크라치가 나는 거다라는 거죠. 어, 어디 가서 머리 숙일 사람이 아니지 싶어. 힘들게 얘기했는데, 음, 힘들게 얘기했는데, 어, 그렇게 됐다. 어, 음. 왜 범띠들은요, 대체적으로 성격이 밝은 사람들이 많고, 좀 용감해, 어, 용감해. 그러기 때문에, 그좀 모험심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남들을 갖다가 도울 때는 좀 앞뒤를 안 보고 돕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뭐저 사주 격에 따라서 다르고 좀 화통하고 사람이 시원시원한 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은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갖다 도와줬을 수도 있고 어, 아니면 도움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고 어, 좀 그런데 어... 어쩌면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음. 그, 여러분들이, 어, 저기, 뭐, 여러분들 애인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갖다가 조금, 어, 필요하니까 돈좀더 그랬는데, 응. 어. 안 돼! 하고서 거절을 당했다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맞아요. 돈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어, 애인하고 싸울 수 있어요. 어, 여기는 그런 거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거야돈 문제 같고, 애인하고 싸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음, 나는 나름대로 힘들게 얘기를 꺼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어, 저기만 뭐 그냥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막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돈을 빌려달라 그랬더만. 어, 그래서 돈빌돈돈 돈, 돈 얘기할 거돈 어, 얘기할 것 같으면 꺼져 뭐 이랬다던가. 암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어, 인생 무상이다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음. 그렇다고 해서 술, 가, 술, 어, 마시는 거는 안 좋을 수 있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술을 마시게 되면은, 술을 마시게 되면은, 어쩌면은, 어, 술 마시게 되면, 어쩌면은, 그로 인해서, 어, 여러분들이 까딱 하다가는, 음, 저, 여러분들의 애인하고 싸울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술 마시면서 살짝 어 여러분들의 어, 애인을 갖다가 화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아무리 돈, 어, 돈을 돈 갖다가 안 빌려줬다 라고 해가지고 홧김에 술 마시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금전으로는 안 풀려요 그냥 자기 한돈에서 어, 쓰는게 좋을 듯 싶어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많은 지금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금전운은 다운이다라고 본다라고 맞죠 그 그러니까 사업은 회사운 이렇게 본다면은 사업이나 회사는요 예를 들어서 어~ 그~ 여러분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리더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해 어, 그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리더는 리더지만 어, 바지 사장일 수도 있겠다. 어, 누군가가 금전적으로... 어. 그저 금전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나올 수있것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금전 줄을 안 풀어주면 그치 내 사업 어내 사업은 그치 나한테 들어오는 게한 푼도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뭐라 그래 금전적으로도 골치가 아프고 예, 여기는요 회사 다니는 케이스 보다는 요 자영업 하는 케이스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음. 조금 더 많을 것 같고, 만약에 어린 나이에 자영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머, 엄마나 부모님한테서 나오는 돈일 것이고, 만약에 결혼을 한 상태다라고 면 와이프한테서 나오는 돈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권이나 어떠한, 어, 그, 뭐지? 어, 그, 그 뭐예요? 그거, 권리 같은 거는 본인한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와이프나 아니면 부모님이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금전관계가요. 조금 금전을 갖다가 융통시키는 게 조금 음, 재주가 없어. 그냥. 사람만 조, 좋을 뿐, 금전을 갖다 회전시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뽑으신 분이 여자라고 한다면은요, 여자, 여자는요, 남자한테 사기당할 걸 조심하라, 라는 거야. 어, 남자한테 돈 빌려주면은, 금전, 돈 빌려주면, 돈 빌려준 거는 못 받는다, 라고 봐요. 음, 그리고 만약에 이거 그 남자가 뽑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저기, 뭐,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나, 아니면 와이프가 하는 일갖다가 그냥, 나는 거들어준다, 라고 생각하고 하라, 라는 거예요. 본인의 재주는, 어, 그냥 금전을 굴리는 재주는 없어요. 본인이 굴리면 다 말아먹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친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 잘린다, 어, 저기, 뭐, 헤어지게 돼요. 어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여친한테 돈은 빌리지 말아라 이미 돈은 갖다 몇번 빌리는 느낌이 나. 음. 만약에 여자분이다라고 한다면은 남친한테 돈 빌려주니 말아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한쪽이 경제 경제력이 있으면 한쪽은 경제력이 당연히 처지기 마련이에요 둘다 좋으면은 엄청나게 좋지 어. 그런 케이스는 진짜 금상첨하지 그렇지만 이이 이걸 뽑으신 여성분들은요 워낙 경제력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앞에서 주도적으로 다 하고 그리고 그 모아놓은, 모아놓은 돈도 꽤 있어요. 자기가 주도 그리고 거의 여러분들이 하면 실패가 적어 뭐 실패가 안 해, 아예 안할 수는 없지만 저기 막그 어떤 시작이나 시장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이 더 발달을 했다 그런데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남자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 보는 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자 때문에 속 썩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전적으로 보다 그치 금전 주머니는 꼭 여러분에게 차고 있고 남자한테는 저기 막그고간 열쇠나 어떤 가게 열쇠는 절대 어 가게 돈통 열쇠 같은 거 절대 어 내주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거 내주면 은다 그냥 어 저기 막 쥐가 그곡 그 곡간 들어들 듯이 하면서 그걸 다 빼먹겠다라는 거죠. 음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너무 좋아서 그래. 음 능력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동업을 하게 되면은 동업은 안 좋지 않은가. 만약에 동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동업하시는 분하고 마음이 안안 맞아가지고 혼자서 그걸 갖다가 이어나가게 하 어, 이어나가는 운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마음이 안 맞. 맞아. 근데 그게 뭐 당장 어떻게 되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이럴려고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업을 했나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겠다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굳이 동업을 안 해도 돼요. 어, 차라리 월급을 갖다가 조금 더 주고 매니저를 조금 쓰는 게 낫지. 그리고 매니저 자리를 갖다 남편이나 남친을 주지 말아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매니저 자리에 남편이나 남친을 준다면요. 그쵸. 돈이 안 남아나. 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돈통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차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어, 그러고 매니저도 여자를 두지 말아라. 만약에, 그, 저기, 막 결혼하신 분 같으면은, 여자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라고 한다면은, 어,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 여자가 내 남자 체갈 수도 있다. 음, 암튼, 응, 음,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애정원을 봅시다. 예, 음, 예를 들어서 싱글인 경우, 어, 싱글인 경우에는요, 어디 봅시다 싱글인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음 3월달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있어도 그다 외롭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첫 남친, 혹은 첫 여친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고, 어. 그, 그리고 뭐, 약간 심적으로 어떤 기복이 들어올 수 있는 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음. 좀 따뜻한 걸좀 드세요. 어, 따뜻한 걸 드거나 아니면은 붉은 계통의 옷을 입거나 어, 그러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죠. 뭐 김치찌개도 괜찮고 아니면 부대찌개 같은 것도 괜찮고 어, 그런 것을 드게 되면은요. 좀 여러분의 기분을 북돋아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만약에 그 애인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애인하고 지금 현재 그닥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 요그뭐 때문이냐 라고 하면 권태기가 왔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이제 그 여, 서, 여러분한테 조금 뜬게 아닌가 여러분은 마음이 떴다 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뜬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어쩌면 새로운 인연은 조금 어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뭐 애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무슨 새 인연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 애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싱글이다 라고 하면 은 과거에 헤어진 연인으로 인해서 아직 아직까지 상처 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갖다가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나고는 나고, 고좀 견태기가 온것 같고 늘 같은 패턴의 어떠한 생활이 조금 실증이 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관계가 이게 근데 이렇게 실증이 난게 그래도 꽤 오래된 게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그 상대방의 마음은 예전에 이미 좀 뜨기, 예전서부터 뜨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 관계를 갖다가 잡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슬슬 여러분도 어떠, 어떻게 보면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이거 갖다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어떤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은 배우자하고 에 조금 패턴을 좀 바꿔 보시라 물론 먹고 사는데 힘들고 왜냐하면 바깥 양반이 그렇게 어. 그 생활력이 강한 양반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힘들 수 있어요. 커피 타면 마누라한테 와서 손 벌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와족에 나를 무슨 수로 갖고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보면서 나의 즐거움을 갖다가 좀 생각하면서 해라. 너무 아이나 남편에만 저기 하고 내 즐거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남, 예, 바깥, 양반께서 너무 어, 저기 막술 마시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해. 어, 그다 러 보니까 속도 너무 많이 썩고 바깥 양반이 지금 속 썩이고 계신 분이 좀있지 않겠나.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응.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활력에서 보면은요 이, 이 여기 이 범띠들은요 여, 여자가 생활력이 갑이다라고 봐요 생활력이 되게 강하고. 어,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남편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하고 대면 대면하는 중. 그냥, 어, 별로 신경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 별로 신경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관계를 갖다가 개선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든것 같아. 그냥 마음이 다뜬게 아닌가? 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어, 더 이상 나쁜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암튼 좀더두고 봅시다 이 가정 문제는 뭐 부부싸움이야 칼로 물베기인데뭐 계속 이르겠습니까 어, 저기 뭐야 철 들겠지 음. 자 그렇게 하고 어, 돌싱 이신 분들 돌싱 이신 분들은요 그 과거에 지금 사귀었던 분들하고 전에 사귀었던 분들은 상처가 아직 잊혀지지 않아서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봐요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는 게 어떤가? 그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한다면은요. 음, 새로운 사람이 어쩌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아,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동안 이 시기는 지나야겠다. 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지나고 나면 어, 남자분들, 어, 남자분들. 어, 남자분이나 음 남자분들은 여자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여자는요라고 하면은요. 여자분들은요. 어 누군가가 들어올 거예요. 조금 지나면은 만약에 그 돌싱이신 분들은 누군가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음 조급해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들어와 걱정하지 말아라. 이번 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카드 자체가 여러분들이 너무 일만 하니까 이건 제가 엑스트라로 봐준 건데 명리학적으로 봐도 저기 범띠 분들은요, 싱글이신 분들 애인 생길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봐요. 자, 그리고 건강적인 문면에서는 그냥 음, 그냥 예를 들어서 고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음, 그냥 그럭저럭 현상 유지해 가면서 살겠다. 그게 큰 병은 없어요. 큰 병은 없지만, 지병 있는 사람, 지병 있는 사람은 뭐 대단한 뭐 몹쓸 병 아닌 이상에는 시간이 가면 좀 낫겠다. 그렇지만 좀 오래 걸리겠다. 라고 봐요. 어, 뭐 수술하실 분도 있겠고, 수술하게 되면은요. 음, 수술하게 되면. 수술하게 되면 옛날에 병이 도져서 수술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음 음, 그, 어, 그렇게 하고, 어, 괜찮아요. 수술하는, 수술하면은요, 컨디션도 좋고, 어, 옛날에, 어, 옛날에 어떤 그런 건강을 갖다 되찾을 수 있겠다.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고, 음, 심각한 건아니까 너무, 뭐,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음, 그렇게 하고 건강은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좀 과로나 어떤 거, 신경쇠약 같은 거는 좀 조심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 신경쇠약 같은 거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정이 지금 계셔서 그, 그 남편분이 속색이시는 분들은 남편이 세, 속을 썩여갖고 신경 쓰여 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음, 그리고 뭐 연인 같은 경우는요 남편이 아닌 이상 그렇게 신경 쓸 일은 별로 없어. 음, 그러니까 가정에 계시고 지금 남편이 속 썩인다 하시는 분들은요 건강 검진 꼭 해라라는 거죠. 저기만 뭐, 내가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사시고 여, 여자의 몸으로서 가주 거의 가주예요 여기는. 어, 그러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갖다 특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거죠. 네. 3월의 범띠 운세. 3월 운세 받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어, 다음 달에, 어, 띠별 운세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